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입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시간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 박스권 구간이 계속 진행될 텐데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항선 존과 지지존을 존중하면서 이 구간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왔다갔다 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3660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존까지는 올라갔다만 다시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지선을 터치 지지선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러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3510레벨의 지지선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그려놓았던 지지존 그것을 다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현재 3400의 지지선에서 한번, 두번, 세번 말씀드리자면 네번의 리테스트 이후 추세선 브레이크,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다시 4시간으로 가서 볼까요? 저희가 저희가 그려놨던 것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것이다. 근데 저희가 왜이 구간을 무시를 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는 마이너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가 메이저 지지 구간이고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4시간 데일리,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면 큰 시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존일수록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메이저, 이 구간은 마이너로 나뉩니다. 현재 마이너 지지선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메이저 구간을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게 저희의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 물론 이제 마진거래로 했을 때는 아주 좋은 프로핏을 가져올 수 있겠죠. 4 4 4핍 정도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더큰 그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거래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래를 하자. 이것을 모토로 삼고 거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반대로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지지선이 되면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 고점이 되었던 366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비트코인의 한주 시나리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도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거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올라가는 것은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것이다 리테스트 하러 갔을 때 3450레벨에서 3500레벨까지의 좋은 이 구간을 리테스트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마이너 지지선은 확실하게 뚫릴 확률이 엄청 크니까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캔들스틱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보시고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세개의 시나리오 하나는 박스권 하나는 상승세로 돌아서는 브레이크링 리테스트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47레벨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저희가 마크를 해뒀던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것이 저희의 세 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이 구간 이 구간 보이시나요? 이 구간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 이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일단은 다음 레벨의 첫번째 레벨은 여기겠죠 96레벨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 레벨, 이 레벨까지도 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113레벨을 칠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심히 거래를 해주셔야 돼요. 현재 보시면 일단은 지지선에서 가격이 위로 다시 한번 잠깐 도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컨트롤 캔들은 아직까지 하락세를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은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마이너... 마이너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메이저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113레벨을 칠 것인지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까지 갈수 있는 이더리움이 될수 있을지 보시면서 잘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위로 올라간다면 113레벨, 아래로 내려간다면 96, 91, 83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의 한주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의 시나리오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세개의 시나리오 중 가운데인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33레벨과 29레벨의 지지저항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지선 바로 위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한번 위로 도약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 여러분들 첫번째 시나리오는 다시한번 위로 올라가 33레벨 33레벨에서 다시한번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고점을 향해 올라갈 것인지 이것이 첫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이 29레벨 뚫고 지지선까지 지지선 뚫고, 그 다음 지지선,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라이트 코인의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29레벨의 지지선 위에 위치하여 있으니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신다면 33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기다려 주시면서 다음 지지선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주 전부터 그려놨죠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시나리오까지 비슷하게 저희가 그려놨는데요 그것을 완벽하게 존중해 주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결과까지 나타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첫번째 첫 번째 타겟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두 번째 타겟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저희가 그려 놓았던 시나리오를 완벽히 적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다음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잠시만요 현재 있는 구간이 메이저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보았던 333레벨의 저항선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보입니다 351까지 올라갈 수 있는 풀백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묶여 있다면 이런식으로 박스권을 한번 더 형성을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3 3 9구간과 315구간 중간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쉬어가거나 다시 한번 풀백을 하면서 351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플의 시나리오 되겠습니다. 하락세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새로운 저점을 찾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려놓았던 2.5레벨의 저항선 준중을한후 다시 한번 지지선까지 내려왔구요. 지지선을 뚫고 현재 새로운 저점을 찾아서 2.2레벨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레벨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저희가 그려놓았던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시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다시한번 지지선이 되었던 이 구간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지지선이 되었던 이 2.3레벨의 구간을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한번 전 고점까지 전 고점 2.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상승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 닌 테스트 이후 이 2.3 레벨 구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 기다려 주시면서 이 o 스를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짧게나마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거래해 주시고요.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거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주 이 시간에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 지민수 멘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